3, 2, 1, 펀지! 네오디움 자석 강력하죠? 굉장히 강력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자석에 붙지가 않, 않아요. 한번 모터를 이런 얘를 가운데를 잘 접어서 딱 반으로 만들어주고요. 자 접고 로 여기를 잘 눌러주고요. 얘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내려오고. 이렇게 하트를 잘 만들어준 다음에. 그 다음에, 요 밑에 부분은 요 자석을 붙일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요 자석에 얘네들이 걸릴 수 있게. 이렇게 해서, 이런 식으로. 붙이고. 붙이고. 가석을 마이너스 두개 붙여주고, 그 다음에, 얘를 연결을 해볼게요. 한번 어, 연결을 해볼게요. 이거 도는 듯, 자. 오! 붙는 부위를 똑같게 만들어 줄게요 이런 쪽으로 최게한만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다시 자석이랑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고 균형이 맞아야 도는데 우우!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. 하도 그 이탈을 해가지고 아예 자석을 요원 안에 넣어서 이탈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만들어줬고요. 지금 못 생기긴 했지만은 일단은 요 밑에 부분이 자석에만 닿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밑에 해주고. 그래서, 하나, 둘, 셋. 오우 진짜 잘 도네요. 이게 그, 요 배터리랑 여기 전류가 흘러서 자석 마이너스 극이랑 같이 해서 전류가 여기서 일로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뜨거워질 수가 있거든요. 그거 참조하시고.